안녕하세요. 만들어봐요예요. 오늘은 이 육신 달리는 미니카를 한번 접어 봅시다. 미니카를 접을 때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합니다. 색종이 한 장을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접시면이 양쪽 끝지점을 중심선에 맞게 접어주세요. 이거 다시 여기 가운데 반을 중심선을 맞춰서 뒤로 접어주세요. 반대편도 맞춰놓고 중심선에 맞춰서 뒤로 접어주세요. 삼각형을 아래로 꼬베려 주세요. 자, 화면 다시 요 위에 본 부분을 다음에 윗부분에 대각선을 접었다가 펼쳐주고 반대쪽도 대각선을 접었다가 펼쳐서 접어 내린 부분을 누르고 왼쪽 모서리로 벌려서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얘는 삼각주머니가 마찬가지로 접어내려주고 펼쳐서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펼쳐주고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접어내린 것을 중심으로 삼각주머니를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간격을 왼쪽으로 넘겨주고 오른쪽을 왼쪽으로 넘겨 이쪽 고 오른쪽 삼각형을 펼쳐주세요 이런 모양이 되죠 이 삼각형에 꼭지점 부분을 이쪽 삼각형 중심점에 맞게, 중심점에 맞게 전체로 잡아서 접어주세요. 색종이가 두꺼워져 가지고 자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렇게 접었으면은 다시 이 삼각형을 위에도 접었던 걸 다시 이 상태로 오른쪽을 했으니까 이제 왼쪽을 할 차례죠. 왼쪽도 삼각형을 왼쪽으로 옮겨주고 오른쪽으로 옮겨주고 왼쪽 삼각형을 펼쳐주서 이번에는 이 삼각형의 꼭지점과 이 삼각형의 꼭지점을 만나게 접어주세요. 잘 한번 눌러줄게요. 이 상태에서 삼각형을 투정, 삼각형을 제자리, 제자리.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아래 삼각형을 이 모서리를 여기 중심선에 맞게. 펼쳐주세요. 그리고 이 사각형에서 가운데 네모에서 이 중심선 이거보다 위쪽 선으로 적당량 접어서 내려주세요. 묶어가지고 우선 세게 꺾으면은 이거 갈라져요 색종이가 찢어져요 좋은 모양이됐죠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우리 아래에 삼각형 이렇게 한번 접었다 펼친 부분 이죠그 부분을 여기 위에 접어내린 부분 사이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고 닫고 여기도 사이에 벌려서 접었던, 접었다, 펼친 부분을 넣었다가 닫아주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위에 부분, 이위 부분도 한번 꺾어서 접어주세요. 중심선에 맞게 꺾어서 접어주세요. 뭐지? 미니카가 거의 완성이 됐어요. 여기 뒷부분, 여기 부분은 계단 접기를 해주면 돼요. 여기 선에 맞게 뒤로 접어주고, 다시 여기는 앞으로 접어주면은 계단 접기가 되죠 계단 접는 멋진 미니카가 완성이 됐어요. 징싱 징싱 누가 더 빨리 달리나 레이싱을 할수 있는 미니카 슈우. 그러면 친구들도 재미있게 접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